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무료 컨설팅 두 번째 대표님으로 해서 다요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다요밀 대표님은 식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아무래도 매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받고 소개받고 우리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수제식품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 문성희입니다 네, 어,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음, 제가 이제 스토어를 시작하지좀몇년 됐는데 음, 음. 매출이 너무 저조해요. 음. 그래서 계속 몇 년째 새싹에 머물러 있어서 음. 너무 그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마케팅 음. 쪽에. 음. 새싹 판매자로 몇 년이 되셨을까요? 한 3년. 3년. 음. 어 전업으로 요것만 하세요? 아니시면 음 이것도 하고 음, 음.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세요? 아 담배품 담배품 음. 그거는 지금 스토어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인스타 음, 인스타로만. 인스타 마케팅. 네. 음. <웃음> 그러면 담배품 쪽은 인스타 마케팅을 하실 때 광고를 하시나요? 아니시면은. 광고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광고도 돌리고 있고요. 음음. 기존에 제가 한 13년 정도 수제 도시락을 했었어요. 음음. 그래서 그때 이제 계셨던 고객님들, 음음. 네, 또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인스타로만 하고 있고요. 음. 어, 스토어는 이제 앞으로 만들 생각이라서 음음.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어요. 담례품은 왜 여기서 같이 안 파세요? 색이 좀 달라서 그러신가요? 네. 담례품의 음, 고객들은 주로 어떤 고객들이십니까? 어, 그러니까 결혼이나 웨딩 담례품, 어, 돌 담례품, 음. 뭐또 회사의 행사 담례품, 음.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러면 지금 현재 팔고 계시는 거는 대부분 수제 식품으로 해가지고, 네. 치즈 플래터나, 뭐, 와인 안주, 뭐, 요런 쪽이나 수제, 음, 수제 바질 페스토, 요런 게 주력 상품이신 것 같으시고, 그냥 요 와인 안주 쪽? 네. 네그 쪽이 좀 전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쪽 고객들이랑 네. 좀 상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음, 담배품의 상품은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십니까? 그거는 수제 구운 과자 수제 구운 과자? 뭐 호두정과 아 이건 한가 쪽이신 거네요? 어, 약간 베이킹 베이킹 쪽? 네. 그러면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 네, 충분히 같이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시긴 하지만 와인 드시는 분들이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파티를 하시는 경우도 들 있고 이 회사에서 사시거나 결혼을 하시고 나셔가지고도 어 뭔가 이렇게 이벤트 렇게이 같은 거를 하고 싶거나 프로포즈 이벤트 하고 싶거나 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고객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주로 뭐, 30대 여성분들이 네. 주로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요 제품들도 30대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음. 쪽이어가지고, 뭐, 남성분들도 물론 구매를 하시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좀, 이렇게 상차림 같은 걸 하실 때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또 구매를 하셔가지고 챙기시기 때문에, 고객층은 저는 같다고 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담레품 쪽이나 요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다시 여기에서도 아 이런 것도 파네라고 해서 같이 구매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담래품의 마켓의 이름이 좀 다릅니까? 네, 달라요. 음, 그래서 더 고민이 될수 있으시겠네요. 어제 생각에는 담래품 쪽이 좀더잘 나가시는 편이세요? 조금. 어, 조금 더 나으세요? 그러면 담래품으로 해가지고. 주로 고객이 찾아올 때 이름을 찾아서 들어오십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네, 그, 그 키워드 치고 들어오는분들 음... 그러시면 은제 생각에는 어, 그 스토어도 하나 여셔가지고 여기 있는 상품들도 같이 진열을 음. 하셔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중복 상품을 올려도 되나요? 중복 상품? 네. 제가 음. 그... 음음. 잠깐 파워, 겨울에 파워여서 스토를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아직 네. 상품 등록은 안 했는데 네. 그단례품만 전문으로 올리려고 네. 그래서 아직은 안 했는데 이쪽에 있는 상품을 또 그쪽에다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 중복 상품 등록은 복수 아이디를 만들었을 때는 안 돼요. 같은 사업자에서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등급이 안 되셔서 복수 아이디가 안 만들어지실 텐데 네. 아, 지금은 아닌데, 제가 겨울에 파워였을 때 만들어 놨어요. 음,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요. 구성이 다르면은 다른 상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복 상품으로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샤키이테리 11종이라고 한다면 네. 요거를 어 요이선 지금 잘 나가고 순위도 나오니 잘 나오니까 거기에 올릴 때에는 뭐 10종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종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아, 썸네일을 아, 다르게 아, 하셔가지고 옵션을 하나 더, 더 붙여가지고 아, 하시면은 아, 괜찮으세요 그래, 그럼 다른 상품으로 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네. 음,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들도 이쪽 상품을 같이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1번으로 매출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2번은 마켓에서 그 등급이 더 많이 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 시즌성 상품이 좀 크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가 저도 조금 조사를 해서 보다 보니까 키워드가 12월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네 키워드 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가 실거래 비율이 50%가 안 돼요 실거래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는 고객들이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하는 쇼핑의 키워드로 볼 확률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6개월에 지금 나와 있는 40위까지랑 80위까지를 놓고 봤을 때에도 40위까지 거의 매출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서의 매출인데 6개월 동안 9천만 원이 전체 마켓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시장 파이 자체가 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너무 두드러진 제품군으로 지금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어 매출이 많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확장을 해야 될때 어 와인에서부터 음좀 카테고리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자면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와인 잔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뭐 이제 많이들 이제 피크닉 같은 거 이제 많이 가시니까 봄철에도 조금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어, 휴대용 와인장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피크닉 가방 세트 같은 것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건덕지를 다 주는 거죠 저희가 상품 페이지를 조금 보다 보니까 고객들이 인스타에 리뷰를 남겨주셨던 사진들이 좀 있어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거의 다 인스타에 다 올려주시고 고객들이 리뷰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들이 같이 사는 것들로 봤을 때에음 여기 와인 잔들은 다 같이 당연히 다 보이고 있고 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요거를 집어 먹을 때 이쑤시개 같은 건 넣어 주시나요 안 넣어 주시나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추가 구성품으로 같이 네. 넣어 주시고 그리고 어 와인 따는 거좀 이쁜 아, 거 해가지고 같이 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 주로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네요. 케이크까지 같이 만들 수는 없으시죠? 응, 네. 응. 음, 음. 그러면은 지금 담배품에서 베이킹 쪽으로 가지고 있으신 과자류도 있으니까 쿠키나 이런 것들도 네, 네.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플래팅 할수 있는 이런. 음. 뭐 도마나 이런 거? 네네. 네. 근데 도마를 구해서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식기류 이쁜 거 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플레이팅 했을 때에 여기에다가 지금 도마도 하셨지만 도마 말고도 되게 이쁜 플레이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도마는 구하기 힘드시고 네, 택배 보내시기도 힘들고 재고 관리도 힘들고 비싸니까 요거는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지금 넣어놓으셨는요런 접시 같은 건좀 구하기 쉬우시잖아요. 요런 네, 것들을 같이 파시면 은 이렇게 어찌 보면 플라스틱 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음. 와인 할때 이렇게 안주로 먹는 것보다는 요 음. 접시 하나만 있어도 고객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낄 테니까 음.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여기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어라 뭐 이렇게 줄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포장이 갈때 아이스백에 가는데 음.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접시나 이런 것들을 갈 때는 당연히 택배비는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묶음 배송으로 해가지고 배송비 뭐꼭 절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한 마켓에서 다 같이 살수 있으면 번거롭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제 생각에는 같이 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좋네요. 그 와인 좀 차갑게 해놓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좋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닉 용이니까 어찌 보면 피크닉 갔을 때어 돗자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넣으셔가지고 조명 같은 것도 같이 넣으셔서 이 상품 페이지에 고객님들이 많이 사는 세트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딱 상품 등록하시고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어요거살때 이것도 이것도 같이 사가지고 고객님들이 아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벤트를 다 여기에서 이 마켓에서 한번 주문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객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객단가를 더 올리는 데는 큰 힘을 줄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의류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옷보다 어 신발이나 가방을 더잘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옷을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코디에놨는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가방 쇼핑몰이 되시는 분들도 아. 간혹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차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좀더 가져가시면 얘는 또 식품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야 된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산품들을 가져다가 놓고서 하시게 되면 재고만 가지고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더 훨씬 덜갈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항상 음. 아, 궁금한 건 이게 수제식품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응, 응, 근데 막 갑자기 공산품을 갖고 와서 팔면 응, 응, 응, 그 상품에 넣어놓으면. 응, 응. 약간 전문성 이런 게 떨어지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시도는 어... 못 해봤어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얼리 판매하시는 쇼핑몰에서도 보통 보석함도 같이 판매하시고 보관함도 같이 판매하시잖아요 그게 같이 판매가 된다고 해가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주얼리 쇼핑몰이 아니라 공산품 파는 쇼핑몰이네?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마 그거는 아마 대표님이 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전문 식품 쇼핑몰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품을 파는 곳에서 와인에 대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모든 부차적인 걸다살수 있는 마켓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자체가 와인, 안주의 모든 것. 세대한 곳으로 더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답례품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은어 여기에서는 음 안주거리 그리고 간식거리를 다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구나 로 음. 생각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제품이라서 갑자기 여기에다가 어, 너무 생뚱맞은 걸 갑자기 팔면 이상하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갑자기 갑자기 갖다 놓고 판다던가 그거는 뭐 이벤트성으로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1년 내내 전시해 놓고 팔면은 그때는 색이 굉장히 퇴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어, 구매를 할때 용이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다라는 걸좀 보여주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죠. 우리 또좀 쇼핑할 때 그렇지 않나요? 인테리어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나는 전등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쁘면 은 댓글에다가 어 거울은 어디서 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 많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으로 발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모델들 화장 도대체 어떤 화장품 쓰나요? 이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갖다 팔자 라고 해서 화장품으로 더잘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해서 조금 확장을 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식품 쪽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어, 상품의 다양성을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수제식품이다 보니까 혼자서 만들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을 쉽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좀더 전문성을 가져가려면 정말 식품 쪽으로 확 늘려야 되고 음. 하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하몽의 치즈들도 정말 수입산 치즈 막 되게 키워드들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따로따로 다 파셔야 되는 음.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음 여기에서 영간 키워드로 좀 나왔었던 애들이 여기 아무래도 치즈 카테고리다 보니까 치즈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브라타 치즈도 키워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음, 이런 걸 따로 구해 오셔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여기 보시면 다 아주 좋죠. 네, 좋음이죠. 네, 이런 이유가 이런 상품들을 고객들은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식품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져가시려면은 이렇게 키워드 좋은 상품들을 구해 오셔가지고 마켓에다 올려놓으시고 판매하시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인, 안주 카테고리와 내 베이킹, 이 담배품 쪽을 좀 섞어가지고, 객단가를 좀더 올려가지고 가는 방향 한 가지랑, 그때 공산품을 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랑, 또는 식품 쪽으로 아예 전문으로 가져간다면, 치즈 전문 쇼핑몰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바질 페스토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치즈만 놓고 봤을 때도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충분히 여기에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음 구워먹는 치즈 이쪽도 키워드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어 키워드를 조금 안쓴게상품명에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치즈 플래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간단한 와인 안주라는 키워드도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네, 요 키워드도 간단한 와인, 안주, 요렇게 이름도, 키워드 조금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 우리가 저, 어, 이 치즈 플랫 안에 들어가져 있는 치즈 이름들, 그 상품명에다가 더 포함시키면은 검색어에 치즈 키워드가 워낙 좋으니까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주 세트 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트 키워드는 좀 여기 없었어요. 그 상품명 이렇 음, 음. 길게 써도 되나요? 일단 어, 짧은 게어 좋다라고 음. 하죠. 근데 여기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요쪽 키워드에서는 좀 길게 쓰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길게 썼어요. 간단한 음, 음. 와인 안주 이것도 음, 음, 넣는데 음, 음, 음, 음. 짧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또다 그런 걸 뺐거든요. 어 짧게 썼을 때랑 길게 썼을 때랑 매출 차이가 많으셨습니까? 짧은 게 조금 더 나으셨어요? 더 어. 알려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느낌상으로는 음, 초창기는 간단한 그것도 다 넣었거든요 길게 음, 음, 음, 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짧은 게 조금 더 음, 아니 음, 정확한 그 상품을 찾아서 들어오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사실 짧은 게더 낫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어, 이렇게 봤을 때에는 다른 카테고리 다른 경쟁자들 이 네.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이 회사가 좀잘 팔더라고요. 네. 네, 이, 이쪽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상품명이 좀꽤 길어요. 네. 네, 좀 길기도 하고, 여기는 객단가도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붙여서 팔죠. 네,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키워드를 어 35자까지는 괜찮아요. 네, 35자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원래는 49자까지 괜찮았지만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음, 가니까 그렇게 놓고서 가면은 좋을 것 같고 좀. 네. 주력 키워드들이 따로 나와 있으시면은 그 키워드에 딱 핵심되게 그 해당하는 상품을 또 보여 주는 것도 좋고 저희가 키워드 순위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로 유입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고객들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다가 공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같이 살 만한 상품들을 좀 진열을 시켜 준 지금 있는 상품들에서 진열시켜 주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제 생각에는 체류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고객들이. 음. 음. 체류 시간이 있으면 이것저것 같이 사고 나갈 수 있을 확률이 있어서 음. 제가 계속 세트 이야기를 자꾸 음.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왔는 고객이 이것만 사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사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얘가 메인 키워드죠? 이런 식으로 상품 구성을 조금 바꿔보실 생각은 안,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음, 음. 요거는 아마 가, 바로 가능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치즈 잘라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냥 아예 딱 구성으로 넣어가지고 하시면 제일 좋으니 요런 형태로 상품을 조금 더 개발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여기 순위 되게 높게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하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광고를 조금 돌렸어요 음, 음, 음, 음, 음.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빼 음. 낮은 상태인데 음. 그러면 광고를 해서 그 상단에 노출이 되면 음. 또 매출이 좀잘 나와요 그쵸 광고가 이제 떨어지면 어, 매출이 거의 없어서 아, 광고비가 싼데요? 416원 네. 네 거의 한 500원? 그 정도면 네. 그냥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격을 차라리 올리시고 광고로 돌리세요 음. 어, 그게 더 훨씬 나아요 그게 나아요? 네네 훨씬 더 나으시고 그리고 객단가를 올려야 돼요. 지금 가격을 변동을 주시면 아마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음, 상품명, 대표사진, 가격 이세 개는 순위를 좌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한 번에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광고를 돌리실 때는 상품명으로 광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품명을 좀 길게 해동하시고 우선 광고 조금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 단가는 여기에서 지금 당장 바꾸긴 좀 그러니까 상품에 지금 저희가 옵셔널이 없잖아요. 네. 추가 구성밖에는. 음. 여기에다가 세트 구성을 더 넣으세요. 아.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찌보면 되게 한번 간단하게 정말 먹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더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우리는 이거 묶음으로 해가지고 뭐 통밀 크래커라면 이거 하나의 봉지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여기 추가로 다 넣으시고 그리고 뭐 이런 다 상품들 네. 다 추가로 다 넣으세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객단가를 올려버리세요 음, 음. 아마도 좋아하는 치즈가 따로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치즈만 또 이렇게 골라서 사시려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군을 무조건 늘려주시면 매출은 올라가실 거고 이 상품 자체가 키워드 지금 순위도 좋고 광고를 했을 때 효율도 좋고 그렇다고 라 하면 상품만 더 붙여서 판매만 하시면 매출은 빠르게 올라가실 거고 제품 구색을 좀더 다채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둠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단품으로 하나씩 다 해서 옵션으로 더 추가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아요. 모둠에 있는 거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어, 추가로 이렇게 상품군이 이렇게 더 늘어나면 네. 음, 아마 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주문을 하면 주문 건수가 두 개로 잡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음, 음, 음, 음. 그게 좋은 거예요. 아주 아주 좋죠. 아. 네, 여기에 나오는 상품의 구매 건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시면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까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 구성해서 이렇게 골라서 사는 걸좀 피곤해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아예 그, 이렇게 하나씩 단품들이 다 있으실 거니까, 요거를 따로 다 상품 올려놓으시고, 어, 연관 상품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웃음> 음, 음, 음. 요 상품 살때 같이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로. 네, 아까 제가 공지로 올려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링크를 또 걸어놓으시면, 그 상품, 이 상품 장바구니에 담고, 고그 상품도 장바구니에 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배송비를 저렴하게 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은내 어 스토어에서 하는 상품이 추가 구성으로도 구매가 되면 구매 건수를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 상품 하나에서 구매 건수가 올라가지만 어 만약에 딴 상품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아 버리면 은 스토어 자체의 주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 등급 올리는 데는 훨씬 더 아. 용이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치즈를 좀 적재해 놓고 먹어라 라는 음. 형태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사면 좀더싼 느낌으로 보여주면 은 고객들은 어, 그래도 좋아하는 치즈라면 한두 개는 더 사놓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일회용이고 그건 다회용이니까 그 고객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즈 쪽 시장은 나쁘진 않지만 시장 파이가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어이 안주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키워주시려고 한다면 음제 생각에는 와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여기 양주 양주도 양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홈파티 전용으로 해서 조금 더 가격대도 올려주시고 아예 한 4, 5인용에 파티 구성으로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생각에 2인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인용, 6인용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와인은 좀 여러 명에서 좀 즐기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렇게도 구성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상품을 늘려주는 거 늘리기, 상품 늘리기부터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거를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치즈 단품 상품들 음. 단품들 상품 따로 올리고 따로 등록하고 그리고 어 얘네들을 저희 원래 제일 잘 나가는 상품에다가 공지 글이든 아니면 상품 페이지에든 거기에 같이 이 링크를 엮어 넣으시면 돼요. 그 상품 등록하면 링크 주소 복사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그 상세 페이지 스마트 에디터에서 네. 링크만 넣으면 그 해당하는 썸네일이랑 글씨가 같이 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추가 구성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네. 구성해보세요 라고 해서 상품페이지 설명을 넣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인용, 6인용 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근데 이런, 이런 게 하시기가 아마 생각은 있으셨는데 힘들었던 맞아요. 이유가 패키지를 네. 또 그것만큼 크게 해야 되고 네. 구성을 또 많이 해야 되면은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드셨던 부분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매출이 더 많이 늘려면 고객들이 원하는 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 늘면 또 알바를 쓰면 되니까 포장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상품을 또 늘려주실 때 공산품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봄철 피크닉 세트 음. 여름철에는 이거 들고 나가서 먹기에는 네.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봄철 피크닉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갈 거예요. 음. 세트 올려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 1200명 정도의 고객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객들한테 홍보 메시지 음. 발송하세요. 음. 그러면 은 고객들이 잊지 않고 그냥 세트 사러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할인쿠폰도 같이 배포할 수 있어요 고객 혜택 기능이 있거든요 스마트스토어에 음. 네 그러면은 혜택으로 고객들 알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는 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벤트를 계속 만드세요 5월 5일에 오면 이제 가족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4월이니까 4월에는 이제 봄맞이,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니까, 그런 세트로 해가지고, 매달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소식 받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해주고, 소식이나 알림받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줄수 있게, 고객들한테, 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상품 보낼 때 스티커 하나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던가, 그런 게 리뷰에 정말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뇌물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해주시고, 지금 품절되어 있는 상품. 네. 품절 상품은 얘는 어차피 잘 나가는 애니까 품절로 해 놓지는 말기 절대 네 이건 해 놓지 말고 언제 언제 입고 가능하다는 그 날짜 뭐 넉넉하게 잡아 놓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뭐 10일에 출발을 하는데 사전예약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만들어 놓으시고 상품페이지도 고객님 주문이 너무 많아서 너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점 뽑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지 짤로 하나 만들어주면 아이 판매자가 진짜 잘 파는 판매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들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 저희는 해놓으니까 꽤, 굉장히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보다 더 빠르게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음.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딱그 이제 갈수 있을 때가 오면 <웃음> 저희는 어, 그 옵션 그냥 삭제해 버리고 고객님들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차 완판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올려놓고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빨리 구매해라 아. 이런 것들을 위 이벤트 이미지로 좀 많이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할 때에는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뭐 샘플 줄수 있는 것좀싼거 이렇게 좀 붙여 가지고 어 고객들한테 고객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손편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주시면 리뷰로 되게 많이 달릴 거예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은 충분히 제 생각에는 매출은 어 제일 빠르게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하시고. 음, 지금 이 상품 있는 거에 저희가 추가 구성들 더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광고 돌려주셔가지고, 꾸준히 나오게. 광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저는 왜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 광고를 그 대표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다 광고를 돌리는 건가요? 어, 아니요. 고를라서 아, 돌리시면 돼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대표로 가지고 있는 상품들 대들만 가지고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상품들 중에 음 요즘 조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명란페스토들은 어 블로그 체험단을 조금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기에 같이 이렇게 싸 먹으니까 집에서도 어 외식하는 기분이에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 생각보다 괜찮았던 데가 에코블로그가 괜찮았어요 었 네. 여기가 공짜거든요 에코블로그 네. 여기가 공짜라서 여기에다가 아, 여기 네네. 그 로그 체험단 로그? 네. 모집하는 네. 걸로 해가지고 배송형으로 해가지고 식품으로 해서 네. 올려주시면 네. 네. 사진도 이쁘게 찍어주시고 아. 생각보다 되게 글잘 써주시고 아. 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신청도 꽤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골라서 또할 수가 있으니까 어 저런 명란 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명란 네, 그러긴 너무 어렵잖아요. 어.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 게 검색량은 작은데 매출은 커요. 지금 보면은 아까 치즈보다 훨씬 크죠. 네. 검색량은 적은데 <웃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 나 다름이 없고 지금 명란 페스토를 검색했는데 바질 페스토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로 그냥 다 흡수가 되는지 음, 음, 그러니까 음. 페스토라서 그런지 음, 음, 음, 그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요거는 같이 붙여서 판매하시는 게 제일 좋네요. 바질 페스토랑 무조건 같이 팔아야 되고 이걸 오타 검색으로 아예 인식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키워드를 키워주려면 어, 다요밀 명란 페스토라고 하는 광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명란 명람... 광고? 네, 그 키워드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음 아니요, 검색 광고는 고객이 그 키워드를 아, 차, 알기 때문에 이러면서. 검색을 하는 거고 네. 어 키워드를 키울 때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타워 멀티탭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고객들이 원래 타워 멀티탭 검색을 안 했다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광고비를 많이 썼어요.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무조건 명란페스토는 다요오밀이야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타워 멀티탭은 텔로야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아예 붙여서 광고를 엄청 돌렸어요 이게 인스타그램 광고도 한몫하고 그리고 GFA 광고 같은 것도 한몫하고 네. 근데 그 스토어에서도 GFA 그게 가능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훨씬 효율이 좋죠 네. 대부분 네이버 GFA 광고기 때문에 네.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이 많이 돼, 잘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광고가 아직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 키워드가. 음. 그러면 제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건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기 때문에 음. 고객들이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 광고가 뜨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해서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 CPC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싼가요? 음, 이거는 많이 안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식품이나 뭐 스파게티를 먹었던 이 타겟 모객들에게 이 광고가 나오게 만드는 음. 형태니까 그 키워드 그런 거에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상품을 눌렀을 때 접어 들어가는 거라 저도 제가 그 멀티탭 할때 CPC 한 번에 제일 비싼 데는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쪽이 비싸요 클릭 한번당 5,000원, 만원까지 10, 10,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저희가 멀티탭 이쪽은 아무래도 고객들의 모객이 적고 그리고 정확한 타겟에게 가기 때문에 CPC 비용 200원에서 500원 사이? 아. 네. 그래서 키워드 광고비랑 거의 비슷해요. 아. 네. 근데 다만 잘 운영해야 돼요. GFA 광고는 광고 소재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재를 통해가지고 광고를 돌렸을 때어 고객이 나한테 들어와서 가 사고 나가는 금액이 객단가가 최소 7만원 정도는 돼줘야 네 괜찮아요. 어,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근데 제거는 지금 너무 단가가 너무 낮아. 네. 단가가 근데 낮은데 음. 원가율은 높잖아요. 어, 그거는 메리트죠. 근데 문제는 주문이 많으면 또 피곤하다라는 게또 아, 문제로 또. 주문이 많아서. 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gfa 광고는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미지들 리뷰 이미지 받으신 거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명란페스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명란이랑 그 고기랑 소스 어떻게 잘 찍어 먹는지 요런 것들 어, 리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찾으셔서 광고 소재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광고로 계속 이렇게 돌려 보시면 제일 좋아요 GFA 광고는 아니면 대행사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대행사를 쓰는 경우에는 한 달에 그 회사한테 디자이너랑 마케터랑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서 어 광고 소재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광고비는 별도로 나가고 음. 그래서 그 디자이너를, 디자이너와 마케터와 기획자를 이렇게 세 명을 한달 동안 고용하는데 비용이 300에서 400 정도 주고 광고 소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광고 효율성을 한두달 정도 돌려본 다음에 음. 어좀 어느 정도 괜찮다 라고 하면은 광고 회사랑 광고 중단하고 그런 다음에 그 광고 소재로 이제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팅값들이 있으니까 저는 온오프만 거의 해주고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업체를 쓰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와디즈 펀딩 할때 광고 소재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가지고 고객들이 누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누르는데 안 사는 게 있고 눌렀는데 사는 게 있고 그리고 아예 안 누르고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 이미지를 되게 많이 양산을 해봐야 돼요. 이미지를? 네네. 왜냐면 디스플레이 이미지니까 음. 그 이미지를 보고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인스타 광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어 GFA 광고도 다 디스플레이형 광고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야 고객들이 누르겠죠 음. 저라면 어이 명란페스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 고깃집을 갔는데 음. 이 명란페스토가 있었어요 어. 청아알도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쌈장이랑 섞어가지고 나와서 음. 고기를 이렇게 찍어 먹는 음. 응. 그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고기 먹을 때 아직도 명란을 안 넣는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렇게 해서 좀더 어, 저염으로 맛있게 먹자. 육즙이 살아 움직이는 뭐 명란 뭐 이런 식으로 카피 문구를 만들어서 이미지랑 카피랑 같이 넣어주시면 많이 클릭을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네이버 GFA 광고가 밴드랑 카페에 잘 통하기 때문에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은 저희가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트 상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질 페스토랑 명란 페스토 두 개랑 저염이랑 세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아예 52,000원으로 만들어서 얘네를 구매하게끔 만들어주고, 뭐, 얘네들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샀을 때, 고기 뭐, 사인이랑 같이 먹으면은, 어, 한세번 먹을 수 있다, 네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어? 이렇게 먹을 때 얘가 몇번못 먹는 거니까 지금 쟁여놔야지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페이지에도 그렇게 세트를 유도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이제 좀 생기시는 때가 오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는 저는 쟤네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년 내내 나가는 상품이라서 페스토 제품은 네, 계절을 타지 않기 네,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서 인스타 광고도 같이 돌리고 블로그 마케팅도 같이 하고 세 개를 그냥 같이 막 해야 되나요? 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일단 노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만 수정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다요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요밀에서 나왔는 페스토가 있는데 바질 페스토랑 명란 페스토 둘다 먹어봤다라고 네. 하는 에코 블로그로 해가지고 블로그 글을 네. 체험단을 돌려서 양산을 해주면은 다요밀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리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요밀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글들을 많이 볼수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을 때 광고로 돌려주는 게 고객들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리뷰도 많이 없고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뭐 별거 없어 보이면 고객들은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 채널 판매 채널이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홍보 채널이라고 하죠. 우리 고객들이 와가지고 검증하는 채널들, 검게좀 검증 페이지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붙였을 때 얘네들 효율이 시너지가 많이 나요. 음. 음. 그럼 일단은 제가 저희가 이제 먹는 식품이니까 일단 리뷰가 많아야 되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서 음. 그 이제 광고. 맞아요. 신뢰성이 올라갔을 때 재구매도 제일 많이 되는 게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번 먹어보지 않은 음. 고객들은 있어도 한번 고객이 없다. 음. 이게 식품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한번 먹어봤으면 계속 사요 고정고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한번 먹어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앞단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것만 좀 견뎌가시면 저는 매출은 금방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 페이지 수정하는 것부터 상품 구색 늘려주는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품절 상품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구성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체험 단 돌리셔서 어느 정도는 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뭐한 달에 한 다섯 개나 어, 좀 처음엔 지금 많이 없으니까 와인 와인 안주도 해놓으시고 페스토들도 좀 해놓으시고 입고 되시면 은저 새로운 상품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한 달에 뭐 6개에서 10개 상품 다양하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고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블로그 체험단들이 선택하는 제품이 우리한테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체험단 중에 좀 괜찮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유입이 좀 많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 체험단이랑 같이 계속해서 좀 콜라보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광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광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더 오셔가지고 컨설팅 한번더 하시죠 네, 그러면 은 다른 거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궁금한 근데... 점이 많이 풀렸어요. 사실은 그냥 응. 스톱만 만들어 놓고 응. 방향을 응. 잡지 않고 그냥 시작하다 보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외 네. 주문이 들어오는지 네. 들어오는지도 네. 모르겠고. 모르겠고 팔리기는 응. 하는데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스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이씨. 계속 넣느냐 새싹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늘 좀 약간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시작할 때는 에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내가 가는 게이 길이 맞나? 이 네, 물음을 맞아. 내 스스로 계속 정답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1인 창업자들이 되게 힘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누군가랑 네. 내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조금 더잘 알고 있다면 도움도 받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도 내가 겨,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듣고 그러는 거를 좀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데 네. 같은 창업자들끼리는 아, 경쟁을 네. 좀 하니까 네. 또 얘기를 하기 에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딱 봤을 때 문제점을 찝어줄 수 있잖아요 음, 음, 음, 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전 혼자 그냥 하고 있네 하고 있네 주변에서도 음, 음.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러다가 음음. 하니까 이제 시간만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찝어주시니까 그리고 네. 주변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찝어주면 네. 네. 자꾸 단점만 찝어주던가 네. 네. 아니면 뭐 괜찮은 같은데라는 단순한 네. 얘기들을 네.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기 네.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에서 팔아보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입을 닫으니까 또 외로워. <웃음> <웃음> 네, 그럼 약간의 그런 순환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많이 이야기하고 더잘 되실 수 있게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대표님도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아,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 어떻게 되고 네네. 있으신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저희 네네. 컨설팅 끝내고 대표님의 어느 정도 어, 사이트 세팅도 조금 하시,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블로그 체험단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유입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표가 또 나오면 저희 또 인사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해볼까요?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요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파스, 어 페스토라든지 아니면 와인 안주 찾으실 때는 다요밀 오셔가지고 또 구매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